아미노산 단백질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아미노산이 일반적인 아미노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미노기와, 아미노기와 카복실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미노기가 이렇게 NH2, 카복실기를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 수소하고 이렇게 자리를 바꿔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기가 반응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카복실산기를 위에 표현을 했다. 그다음 여기에 R이라는 이 위치에 여러 가지 치환기 종류가 달라짐으로써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 자, 글라이신 같으면은 요 R이 수소가 결합, 수소가 치환되어 있다면 이 물질이 글라이신이 글라이신이 됩니다. 아미노산 아미노산 구조는 구조는 앞쪽에 우리가 그리세르 알데하이드의 입체 배치를 자 이렇게 알데하이드기 탄소에 알코올기 수소, 그 다음 C2OH 지금 보시면 이 탄소가 자 치환기 4개가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탄소를 우리가 카이랄탄소 혹은 부재탄소라고 이름을 불렀죠. 그럼 이 카이랄탄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오른손, 왼손과 같은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자 여기에 거울을 두면 은 거울에 삐쳐진 이런 형태의 물질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두 물질을 내 가지고 포개 봤을 때 포개지면은 같은 물질이고 안 포개지면은 다른 물질이다. 그래서 두 개가 물질이 달라요. 안 포개집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름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둘다그리세라알데하이드 그러면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알코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알코올기가 좌측에 우측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걸 영어에서 는 Right Left지만 은 영어 Right Left가 아니고 이거 DL 이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왜 DL이냐 하면 은 독일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독일어에서 영어의 오른쪽 라이트는 d e x t Rotatory D입니다. L은 레버로테토리에서 영어의 레프트와 뭐 동일하게 L, L로 시작됐어요. 그럼 D L 표시가 나온다. 이거는 거울상 이성질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미노산에서도 똑같이 똑같이 보세요. 자, 이거 뭐가 이름이 또 이렇게 전부 자. 어. 여기 보시면은, 자, 아민, A, B, C. <웃음> 뭐, 어쨌든 똑같아. 자, 탄소에, 탄소에, 수소, 카복실기, 아민, NH2, CH3, 메칠기네개 종류가 다 다르죠? 다 달라요. 하이랄 탄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울을 넣으면은 거울을 넣으면은 거울 관계 거울상 이성질체가 만들어졌는 것이 이겁니다. 거울상 이성질체인데 포개 보니까 안 포개져. 물질이 달라. 그러면은 이거 이름이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인데 알라닌인데 알라닌에 두개안 포개진다 이름이 달라야지 같은 알라닌 그러면 구분이 안되잖아 그래서 자 아미노산의 아민, 아미노기 NH2, 아민기가 이와 같이 우측에 있나 좌측에 있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측에 있는 걸 D 알라닌 좌측에 있는 걸 L 알라닌 이렇게 구분을 했다. 그러면 이름 또 다르지, 그지? 물질 다르니까 이름 다 다르게 부르는 거야. 여기 지금 뭐가 돼 있노? 이거 이거 지금 그렸는 게 이게 알라닌인데 이 CH 3 메틸기지 미스프린트네, 그죠? 메틸기입니다. 자, 다 마찬가지. 이거 표현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했나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자 이요 비번 이걸 많이 씁니다. 왜이 표시를 많이 쓰냐 하면은 여기에 보세요. 자 이렇게 툭 굵은 이 화살표로 했는 경우가 있고 점선으로 했 표현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 굵은 화살표는 나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이런 표시. 낮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이 점선으로 표시했는 것은 반대편으로 저 멀리 뒤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3차원 공간 표현을 이렇게 2차원의 표현을 할 때도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거 굵은 화살, 화살표가 아니고 이거 뭐고? 이 표시가 뭐라고 그러나? 점선은 나에서 저쪽에 멀어지는 쪽으로 가 있다. 자, 이런 표시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자, 아미노산 분류를 하겠습니다. 극, 비극성, 비극성 아미노산. 자, 여기에 있는 알이라고 표현되는 알기가 물과 친화력이 없다. 물과 친화력이 없다는 얘기는 탄소수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며칠기가 취한돼 있는 이 아미노산 이름이 알라닌입니다. ALA 쓰고 환자로 표현해라 그러면 라지 A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알라닌, 그 다음 이렇게 격가지가 났습니다. 바린, 또 격가지가 났어요. 탄소 하나에 격가지가 났고 탄소 두 개에 격가지가 났습니다. 루신, 혹은 뭐, 롤신. 이건 역시 격까지가 났는데, 탄소 이렇게 하고, 두 번, 자, 일, 번호를 매긴다면, 카복실 1번, 요거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탄소 번호를 매기면은 됩니다. 그러면, 3번에, 며칠기, 지환기가 결합되어 있는 거고. 자, 여기는 이렇게 겹까지 이렇게 겹까지 아이소로이시. 자, 격까지 낳는 요세 개가 다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자, 필수 아미노산 8개, 9개 찾아내세요. 그랬을 때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면 다 탄소수소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극성, 소수성, 물과 친화력이 없는 아미노산 형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CH3, CH2, CH2, NH2, 이런 링 형태를 띠고 있는 프로린, 프로린. 그 다음, 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 CH, CH2, CH2, 황. C H 삼메 메싸이오닌 혹은 뭐 일반적으로 메치오닌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죠. 자메치오닌 필수아미노산이에요 아니에요. 그다음 페닐알라닌. 자 벤젠링을 페닐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C H 3 되면은 여기에 아라닌인데 아라닌의 수소 자리 하나에 페닐, 벤젠링이 지원되어 있다. 이래서 페닐 알라닌,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페닐 알라닌. 그 다음, 자, 이6각고리그 다음에 5각고리의 NH, 이 오, 고리, 그다음에 NH2 형태를, CH2의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트리토판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메세오닌, 필수 아미노산. 극성이지만은 전화는 뛰지 않는 알기다.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는 비극성이었고, 이거는 극성입니다. 자, 극성이다. 그러면은 물에 녹, 녹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에, 물과 친화력이 있습니다. 자, 친화력이 있는데 어떤 길을 가지고 있는 게 친화력이 있느냐. 보세요. OH 알콜기 가지고 있죠. 그죠? 여기에. ch2OH, 세린, 세린. 그 다음, ch, OH, 알콜기 있고, 메칠기 있잖아. 트레오닌. 그 다음, OH 대신에 sh, 황을 가지고 있는 함황 아미노산. 시스테인, 시스테인. 여기에 수소, 가지고 있으면 글라이신. 그 다음, CH2, 벤젠링에 OH 알콜기 있으니까, 여기 페놀기라고 이름을 부르잖아. 그죠? 자, 페놀기를 가지고 있는 타이로신. 타이로신. 그 다음, CO, CONH2. 만약에 이 NH2 아니고, 여기에 OH가 들어가면 아스파라긴산입니다. 글루타민에 여기도 COOH면은 글루탐산입니다. 아시겠어요? 글루탐산에 COOH자리에 NH2아민기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글루타민, 아스파라진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산성아미노산, 방금 얘기했던 자, COOH, CH2COOH 아스파르트산 아스파르트 아스파트, 아스파트산 아스파트산 글루탐산 글루탐산 여기에 약자로 한자로 표현하는 것도 좀 알아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은데 국화고 씨, 에 이거 기억하고 있나 문제는 잘안낼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단백질 나중에 서열 쫙 나오는데 거기에 세자로 약자 아니면 한자로 약자로 쫙 기록을 해놔버리면 무슨 아미노산인지 못 잃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자로 표현하는 건 세자로 표현하는 이거는 많이 씁니다 GLU 선호면 어 이게 글루탐산이다 그 말이에요 ASP 아스파트산 이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으면은 되겠다. 그 다음, 염기성 아미노산입니다. 앞쪽에 있는 건 산성 아미노산이고, 왜 산성이었습니까? 자, 염기성 아미노산. 여기 보시면은, 염기성, 염기성을 띌 수밖에 뿐인, 자, 이, 이 질소, NH,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티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히스티딘. 그 다음, 라이신, 라이신, 알지닌, 알지닌, 라이신, 필수 아미노산. 자, 필수 아미노산, 뭐 찾았는, 안 찾았는가 몇개 있죠? 그럼 여러분들 마무리 하시고, 아미노산. 어, 여기 나오네?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자 여덟 개입니다. 아르기닌, 히스티딘은 어린 아이, 유아에게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넣어준다. 자, 이거 여덟 개야. 여러분 어떻게 외울까? 나는 이렇게 외웠어요. 발인 로이신 아이소로이신 바로아라 라이신 바로아라 그 다음에 mtpt 그랬어요. 메티오닌 뭐 트레오닌 pt 페닐알라닌트리토판 이렇게 바로아라 mtpt 이렇게 외우는데 여러분은 각자 자기 것으로 외우세요. 그 다음 특수아미노산이라는 뭐 물질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주 특수한 상황에 나타나는 건데 이걸 뭐꼭 외워야 될까 이거는 참 미지수입니다. 이러면 한번 봅시다. 이렇게 포하이드록시프로린 4번 위치에 o h 알콜기 하이드록시 프로린 그다음에 5번 위치에 5-하이드록시라이신, 라이신. 라이신. 그다음 6번 위치에 6-6번의 n h NO의 매칠기가 들어가있, 지원어 있기 때문에 식소 질소 N 매칠 나머지 라이신. 그다음 이 물질은 뭐 데스모신 그런 이런 특수 아미노산들들도 있다, 있다. 그다음 아미노산 성질, 용해성, 광학적 활성, 이온화 되어 가지고 양이온, 오미온 되고 자외선을 어떻게 흡수하고 맛이 어떨까. 아, 아미노산이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 탈 아미노 반응이 일어나면은, 알데하이드와 반응을 하면은, 아미노산을 확인을 하는 닌 히드린 반응을, 그 다음, 생어 반응이라는 반응이, 자, 이런 반응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특히, 자, 닌 히드린 반응이라는 게, 우리가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아미노산인데, 자 아미노산에 알파 아미노산 그래요. 알파 아미노산 그러면 베타 아미노산, 감마 아미노산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뭐를 알파라 하냐 하면은 이거예요. 자, 카복실기 이 탄소가 기준입니다. 1번 탄소입니다. 1번 탄소. 그렇죠. 그러니까 이 1번 탄소, 카복실 탄소가 기준이고 그 옆에 있는 탄소를 알파탄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다음 그 다음 그더옆에 탄소는 베타탄소 이름을 하나 더 건너뛰면 감마탄소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알파아미노산이라는 얘기는 왜 알파아미노산이냐 하면 NH2 아미노기가 어디에 결합되어 있냐 하면 알파탄소에 결합되어 있다 그런 아미노산을 알파아미노산이라고 그럽니다 베타아미노산 아직 못 봤죠? 감마아미노산은 봤죠? 어디서 그루타치온 만들어봤잖아 그루타치온 만들 때 그루탐산의 알파 그루탐산 아니고 감마 그루탐산을 반응에 그루탐산 만들 때 사용했잖아 다시 기억 드어 못보세요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알파 형태의 아미노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닌히드링이라는 이 씨약을 반응을 시킵니다. 자 반응을 시키면 어떤 색깔이 나타나나 하면 보라색소가 나타나요. 보라색소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아미노산이 있다는 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보라색소가 나오냐 하면 이겁니다. 자 알파아미노산이 이렇게 자 아미노기 분리되고 CO2, 탈탄산 반응, CO2 빠지고, 그 다음 남아있는 게, 이런, 뭐, 물질이 되고 하는데, 닌 히드린과 반응을 하면은, 자, 닌 히드린이 반응을 하면은, 자, 닌 히드린이 이와 같이, 산소, 수소, 이 제거가 되고, 그 다음, 여기에, 알파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오면서 여기에 질소가 닌히들이 시약 두 분자와 이 사이에 이 질소가 결합되면서 이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색 색깔이 나타나면, 아, 아미노산, 알파 아미노산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이 가능하다. 육안으로, 육안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 또 반응이 하나가 생어 반응이라는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은 이 물질, 일본 위치에 플로로 불수가 들어있고,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2, 4번에 NO2, 니트로기가 두 개가 다이 니트로, 니트로기가 들어있는 벤젠입니다. 자, 이 물질을, 시약을, 알파 아미노산과 반응을 시키면은, 자, 요, NH2의 수소하고 이 불소가 HF로 제거가 되면서, 이거 잘못됐다잉? 바로, 이렇게 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사다이니트로페닐아미노산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반응을 이용을 해서 알파아미노산을 확인을 하는 방법이 바로 생어 반응이라는 반응을 반응이라 반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아미노산들 지금 얘기했는 우리 20여종의 아미노산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단백질 만듭니다. 자, 단백질 만들었을 때 우리가 조성에 따라서 단백질 이름을 좀 부릅시다. 단순 단백질 알부민 들어보셨죠? 글로벌인 뭐 글루테린, 프로라민, 알부미노이드, 히스톤, 프로타민. 자, 이거 이제 단백질 만들어졌는 겁니다. 알부민, 알부미노이드. 이것들의 각각의 우리가 성질들을 좀 알아볼게요. 그리고 어디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다음 복합단백질 우리가 지질에서도 봤을 때 복합지질 유도지질 단순지질 복합지질 유도지질 얘기가 됐죠 단백질 똑같아 복합단백질 지단백질 지방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당단백질 지단백질 대표적인 게 혈액의 베타 리포 단백질 당단백질 혈액의 감마 그로브린 인단백질 우유의 카제인 인단백질 그 다음 에 색소의 햄 단백질 플라빈 단백질 햄 대표적인 해모글로빈 해모글로빈 그 다음 플라빈 숙신산 탈수소 효소에 뭐 플라빈 뉴클레오타이드 FAD 많이 쓰죠? 우리 많이 들어본 이름이 있잖아 그 다음 금속 단백질도 있습니다 철 가지고 있는 단백질 페리틴 아연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금속 단백질 아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복합 단백질, 복합 단백질. 그다음 유도 단백질. 자, 그러니까 1차 유도, 뭐 2차 유도. 형상에 따라 구상, 공 모양, 섬유상. 이렇게 구상형, 섬유상형. 필수 아미노산, 뭐 완전 단백질. 불완전 단백질. 완전하다는 불완전하다는 거. 뭘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할까? 완전 불완전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느 기준 만족하면은 그래 완전 단백질라고 그러고 진짜 완전한 단백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완전 단백질 있다 그러면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몸에서 만들면 되고, 몸 만드는 거. 필수 아미노산. 우리가 충분히 섭취해야 될 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단백질. 뭐가 있느냐? 찾아보죠. 식품 하나 가지고 해결되겠느냐? 안 되면은 될수 있는 거 여러 종류 섭취를 해야지. 자, 이런 거. 그 다음. 단백질 이제 만드는 구조가 1차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다. 펩타이드 결합은 이와 같이 카복실산 COOH와 NH2 아민기의 수소 이사이에 H2O 물분자가 탈수, 빠지면서 CONH 결합으로 아미노산이 연결이 된다.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다. 펩타이드 결합으로 자 1차 구조 만들고 그 다음 2차 구조 자 1차 구조는 그 펩타이드 결합으로 선상으로 나선형 나선, 아, 나선, 나선형이 나선 아니고 그냥 선형 선형 단백질 구조였다면 은 이제 2차 구조가 그 선형만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이잖아. 아니면 또 이렇게 접혀가지고 병풍 병풍이 렇게 우리가 접어간 접어가 쭉 펼치 펼칠 때한 완전히 펼치지 말고 한반 정도 이렇게 펼쳐 놓으면 어때요? 병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접혔잖아 그죠 이렇게 접혔잖아 그런 병풍 구조 자 알파 헤릭스 형태 베타 시트 그러는 바로 뭐 병풍 구조 뭐, 어찌됐든지, 1차 단백질 구조가 2차, 2차에 이렇게 꼬이든지, 접히든지, 이제 2차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또 3차 구조는 2차 구조보다 더 이제 복잡해지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 4차 구조라는 거는 또뭘 가지고 4차 구조라고 얘기할까? 병풍 구조 접혀지고 했는데, 왜 병풍 구조 유지할 수 있느냐? 수소 결합 때문에 유지된다. 이 말입니다. 수소 결합 때문에 그 다음 3차 구조는 이제 2차 구조가 더 복잡하게 이렇게 뭐 접히고, 뭐 다양하게 공간에 차지하는 구조 3차 구조 만들어져 나옵니다. 3차 구조에서는 크게 나눠가지고, 이와 같이, 뭐, 수소결합도 존재할 수 있고, 황, 황, 이, 황과 황, SS결합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뭐, 여기, CO, 뭐, O, NH2,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 그러니까, 음이온과 이 양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도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죠? 뭐, 소수성기간에 상호작용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단백질이 공간에서 위치하고 있을 때는 이런, 이런 인력들이 다 거기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결합도, 그 다음에 황황결합도 정전기적 인력뿐만 아니라 정전기까지 뛰고 있지는 않더라도 소수성 간에도 상호작용은 약하지만은 미약하지만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3차 구조에는 가지고 있다. 수소결합, 정전기적 인력, 상극자 간 인력, 소수성 간 상호작용 그럼 이제 4차 구조는 뭐를 4차 구조로 하느냐 3차 구조가 하나가 작동하는 게 아니고 몇 개가 함께 세트를 이루어가지고 단백질 역할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헤모글로빈이잖아요. 헤모글로빈, 그죠? 자, 헤모글로빈 보면은 이렇게 네개의 글로빈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가지고 안에 철 이온 가지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단백질의 성질, 뭐 분자량에 따라서 용해성, 녹느냐. 침전이 되느냐, 응고가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등전점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등전점이, 등전점이 무엇이냐? 등전점에서요, 단백질의 용해도가 가장 낮아요. 쉽게 얘기하면 침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혼합되어 있다, 그 혼합되어 있는데 단백질을 분리하겠다 그러면은 이 등전점이 다르잖아, pH 등전점이 달라요. 이 등전점을 이용을 해서 혼합물, 혼합된 단백질을 분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전점이 왜 이렇게 전부 다를까요? 거기에 이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펩시 같으면은 뭐 동전점 1 pH 1 이하. 오부 알부민, 알부민 4.6, 혈청의 알부민 4.9. 뭐유레아 가스분의 효소 5.0. 베타락토글로빈 5.2. 그다음 이 뭐 라이소자임 11, 뭐 시토크롬 10.7 뭐 이렇게 등전점이 여러 단백질의 등전점이 다르다. 그 다음 단백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닌히드린 반응은 봤고 뷰렛 반응이라는 게 있고 밀론 반응, 잔토 프로테인, 홉킨스 콜 파울리 반응 니트로프로스도 사카구치 반응 자, 이런 반응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따로 내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 단백질이 변성을 변성 단백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자, 이 부분 자,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변성됩니다 냉동에 의해서도 변성됩니다. 건조해서도 변성이 돼요. 화학적 요인에 의해서 변성이 되는 자, pH에 따라서 변성이 일어납니다. 염류에 따라서 변성 유기용매에서도 변성 효소에서도 변성 자, 식물성 단백질 쌀, 밀 각각의 이런 단백질 자, 밀 단백질 글루텐 85% 반죽 형성이 잘 됩니다. 비글루텐은 한 15% 있습니다. 반죽 형성이 안 되는 단백질입니다. 자, 글루텐 형성될 수 있는 밀단백질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 무슨 종류가 있느냐. 어, 그러니까, 글루텐 형성 잘 하려고 그러면 고분자량, 분자량이 큰 10만 이상의, 자, 1만 이상의 글루테이니그 다음, 저 분자량, 2만 5천에서 한 10만 정도의 글리아딘. 자, 이, 이두 개가 같이, 이제, 글루텐을 형성해서, 우리가 밀단백질 이용하는, 음? 이런 밀단백질의 큰, 이제, 단백질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쌀과 밀 그다음에 두류 동물성 단백질에 근장 단백질과 근원 섬유 단백질 그다음 결합 조직 단백질 의육의 단백질 달걀 단백질 자 이런 종류의 단백질들이 각각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자, 이 부분은 이제 각각 그 식품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그 설명이.